다음은 셀렉트 툴이고요. 셀렉트 툴은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를 할때 여기 왼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서 어, 특정 종류의 오브젝트나 뭐 쉐입이나 라이트나 카메라, 헬퍼, 워프, 뭐본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지오메트리 상태니까 3d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이 어떤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지오메트리니까 3d 오브젝트인 박스만 두 개가 선택이 되었고요 쉐입의 경우는 2d 도형입니다 여기 이 제가 만든 별이 2d 도형인데요 선택을 해보면 잠시만요 선택을 해보면 쉐이만 선택이 따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지금 씬의 장면에 없고요. 선택을 하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모든 상태로 놓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Select by Name인데요. Select by Name은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선택을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박스 두개랑 스타 하나가 있는데 박스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박스라고 되어있는 이름이 포함돼 있으면 이렇게 전부 선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OK를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셀렉션 리전 모드인데요 이렇게 선택할 때 지금 사각형 그 콜리전 박스가 나와서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버튼 오른쪽 아래 작은 화살표가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드롭다운 메뉴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아래 드롭다운 메뉴가 표시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길게 눌러서 확인해 보면 뭐원 선택 모드도 있고 뭐 다각형 선택 모드 네, 별 선택이 됐죠 그리고 곡선 선택 모드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해서 선택이 되고요 그다음은 이제 브러시 선택 모드인데요. 이렇게 붓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서 닿는 부분에 선택이 됩니다. 다시, 렉탱귤러 셀렉션 모드로 돌려놓고요. 이건 이제 윈도우 크로싱 모드라고 해서 선택이 될 오브젝트가 그 윈도우, 그러니까 엣지에 걸쳐도 선택이 될지 아니면은 걸치면 선택이 안 될지 결정하는 모드입니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요. 셀렉트 무브 툴은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할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 축이 x, y, z가 있는데요. 이렇게 x를 눌러서 이동을 할수 있고요. z를 눌러서도 마찬가지고 아, y를 눌러서도 마찬가지고. Z를 눌러서도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뭐, 두 가지 축을 한꺼번에 이동하고 싶을 때는 이 면, 면을 눌러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Select and Rotate 툴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이 X축으로 회전. 파란색은 Z축으로 회전. 초록색은 Y축으로 회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케일, 셀렉텐 유니폼 스케일 툴인데요. 스케일을 조정하고 여기 이것도 역시 각 축으로 축으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선택을 해서 뭐 전체적인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드롭다운 메뉴가 숨겨져 있는데요. 뭐한 가지 더 알아보자면. 셀렉텐 그 스쿼시 모드를 통해서 부피를 유지하면서 이렇 스케일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셀렉텐 플레이스라는 툴은 이제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사실 새로 생긴 건 아니고 뭐그 전에 있던 기능을 이렇게 따로 꺼내놓아서 잘쓸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한번 선택을 하고. 다가 오브젝트에 대면은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오브젝트의 표면적에 다른 오브젝트 표면적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달라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오브젝트 배치를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오브젝트에 배치할 때요 그 다음은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음, 이건 개념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박스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살짝 회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Move Tool 모드 상태에서는 지금 뷰 상태이니까 이 뷰포트 내에서 그 XYZ 크기 그러니까 이 뷰포트 내에서의 XYZ 축을 유지하는 거고요 만약 로컬로 바꾼다면 이제 이 오브젝트 자체의 좌표값을 따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자체의 좌표값을 이용해서 이동, 회전, 스케일 조정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뭐 이동, 회전, 스케일 누를 때마다 이 값이 유지가 되는데요. 각각 따로따로 유지가 됩니다. 뭐 그래서 이 무브, 회전, 로테이트, 네, 스케일을 바꾸시면은 그때그때 가서 값을 바꾸셔야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바꾸셔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뷰랑, 뷰에서 스케일 조정하는 거랑, 로컬, 자기 자신의 축을 기준으로 스케일 조정을 하는 거랑,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보자면, 이제, 페런트인데요. 뭐, 페런트는 뭐, 부모자식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박스 2가 1의 부모죠. 아, 네, 1에 부모죠 1을 선택하고 페 e 런트를 누르시면 이제 이페 e 런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 좌표값이 생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좌표값이 페어런트를 기준으로 좌표값이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원상 복귀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Use Pivot Point Center 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피봇이 빨간색 점이 따로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길게 눌러서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보면 보시면 오브젝트 중앙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오브젝트 여러 개 선택할 때만 사용되는 기능으로써 서 오브젝트 세 개를 선택하면 제가 Use Selection Center를 모드로 해놨는데 이러면 오브젝트들의 가운데에 피벗이 생기게 됩니다. 길게 누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피벗이 각자 따로따로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건뭐 회전을 할때 유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각자 따로따로 아, 지금 합쳐져 있죠. 따로따로 피벗이 있는 경우 회전을 하게 되면 각자 회전을 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박스를 이걸 부모자식관계를 만들어놔서 같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각자 회전이 되고요. 만약 센터에 피봇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단축키가 있습니다. Select Object, 니까 그러니까 선택 모드만은 사용할 때는, 이제, Q, 그리고, Select and Move, W, Select and Rotate, E, Select and Uniform Scale은 R입니다. 키보드 Q, W, E, R로, 이렇게 편리하게 선택을 할수 있고요. 보통 셀렉트 툴이 따로 있는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다가 실수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이 실수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만 하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q 를 눌러서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뭐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